안녕하세요. 초롱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 초롱소장의 똑똑한 재테크에서 선택한 오늘의 관심 뉴스에는요. 한국경제신문 A8면에 실려있는 로또 청약 잡아라, 대기수요 늘며 전세값도 자극 우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기사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던 후에 2009년 전세값 상승률이 두배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외환위기가 2008년도에 왔었었죠. 그때 뭐 집을 사지 않고 다들 전세를 옮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한번 이번과 어떻게 유사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아파트 공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로또 청약 대기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까닭이다. 아파트 공급이 안 되면서 분양가를 상한제를 시행을 하면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07년 민영주택 인허가 건수는 약 40만 가구였다. 하지만 불과 1년 뒤인 2008년도에는 23만 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공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 분양을 미리미리 다한 거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에 그걸 한 여파로 그렇게 됐다고 라 되어 있네요. 당시 2007년 9월까지 사업 승인을 신청하고 같은 해 12월 이전 분양 승인을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 해부터는 사업성이 악화한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집짓기를 포기했다. 여기에 2008년도 금융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쳤던 거죠. 30만 가구를 넘던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해마다 줄어서 2010년엔 17만여 가구에 거쳤습니다. 공급이 줄자 먼저 전세값이 당연히 오르는 요동을 치겠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2007년 2.74%에서 7 2009년 4.27%로 뛰었다. 전세값 상승률은 2011년 15.3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같은 해 서울 전세값도 12.96% 오르면서 전세난이 심해졌다. 이 같은 전세난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세가 너무 비싸면 대출 조금 보태서 그냥 내 집을 사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부터 부산, 울산, 대구, 서울 등의 집값이 순차적으로 급등했다. 어, 요점 이후에 어, 부산은 굉장히 2016년 뭐말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파리대책 그 이전 해까지. 공급이 줄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되었다. 최고 10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언평뉴타운 이지구는 중대형 면적 당첨 청약가점이 60점을 넘겼다. 탈락한 실수요자들이 다시 로또를 노리는 동안 전세값은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은 사실상 유일한 아파트 공급 방안인 정비 사업이 잇따른 규제로 지연돼 수급 불안 요인이 커졌다. 재건축 초과기 환수제와 정비구역 일몰제가 작동하면서 2020년대 중반께는 입주 아파트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이네요. 그렇죠? 전세 값은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이달 들어 2주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플러스 변동률을 보인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좀 날가 있는 그런 도심 속에 그런 단지들을 재건축, 재개발을 좀 해서 신규 물량을 공급을 해야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따라야 가격이 안정이 될 텐데 그게 계속 규제를 누르는 상태고 그리고 일반 분양은 또 높게도 못하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당분간 정말로 더줄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존 한 5년차 전후 그래도 좀 깨끗한 그런 새 아파트 역세권이나 이런 괜찮은 지역의 새 아파트의 가격이 분양권을 누른 풍선효과로 개들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참안 쉽습니다. 그죠? 정책하시는 분들도 참 쉽지가 않겠습니다. <웃음> 이거 잡을려니 저게 뜨고 저게 잡으면 이게 뜨고. 그런 기사가 보여서 향후에 또, 어쨌거나 전세 가격이 지금도 만만찮은 금액인데, 실수요자들한테는 이거 뭐 1년 열심히 적금 모아봤자 오르는 전세금도 감당 못하는 그런 해가 불을 보듯 뻔하게 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지켜볼까요? 오늘의 관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